안녕하세요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팬 여러분 올 한가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엄청난 대박 기운을 여러분들께 쏟아 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추석 해피 추석 와! 안녕하세요 하세입니다 2022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가위보한가위 보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네, 추석이 다가왔습니왔여러분여러족들과족들과 어, 친구들과 즐거한가위되한고위서 한국에서 어, 한들에서 한국에서 고국에서 한국에서 오국에니다 네,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가위가한작이 되었는데요. 어, 우리 가족들 만나러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운전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가족들 모이셔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앞으로 더 건강한 일만 생기길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숙입니다. 여러분 곧 추석입니다. 예쁜 보름달처럼 아주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배구먼 김유진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연휴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박은지입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왔네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가정에 여유와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2022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댄스코츠마스터 박주입니다 2022년도 추석 한가위 여러분 풍성하게 보내시바라구요 그 다음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애들 찾아 찾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우 우연입니다 힘든 시기지만 즐거운 추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선우 은식이에요 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에요. 소중한 분들과 어, 훈훈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아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원입니다. 아 여러분, 어느덧 벌써 추석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 가족들 모두 다, 다 같이 모여서 아주 행복하고 어, 즐겁고 웃음 가득한 명절 되시고요. 그리고 보름달 보면서 비시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수연입니다.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한가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 가득한 행복한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주입니다. 행복과 웃음 가득한 추석 되시고요 보름달에비는 소원 모두 이루시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추임입니다 2022년 추석이 다가왔어요 우후. 어, 추석 명절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 추석 안녕 안녕하세요 광민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가위에는 가족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맛있는 음식 더 많이 챙겨드시면서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올 한해도 파이팅! 2022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귀한길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연기하는 김은영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모두 풍성한 추석 되세요. 안녕하세요. 한소원입니다 어, 2022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어, 즐거운 추석 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백승희입니다. 2022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올해 추석에는 요 가족들과 행복과 미소가 가득한 그런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보름달에 비시는 소원들 전부 다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추석! 네, 안녕하세요. 배우 공중희입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보름달처럼 한가로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신우입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명절 가족들과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많이 나누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너무 또 많이 드시면 체하니까 많이 드실 분들은 미리미리 소화제 챙겨드시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영민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석 명절 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병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름달에 비는 소원도 모두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추석! 이번 추석에는 그동안 바빠서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해피 추석! 안녕하세요 배우 이금두입니다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본적대력절 추석